p e e k a p e e k a p e e k a p e e k a p e e k a p e e k a p e e k e e e e k a p e e k a p a p e e k a p e e k a p a p 얘는 이름이 뭐예요? 얘는 이름이 다이라는 친구고 예전에 쇼를 뛰어서 챔피언상을 엄청 많이 받았던 친구예요 이게 다리에 완전 딱딱하고 약간 돌멩이, 돌멩이처럼 완전 딱딱했어요 쇼할 때 얘는 미국, 미국 약간 해외로도 많이 다닌 친구라서 챔피언을 많이 따고 챔피언 하는 거 봤어? 어 저는 예뛸 때는 못 봤어요 저 태어나기도 전 일이라서 나이 맞네. 얘가 그래서 한 지금이 어, 여섯 살. 지금 오, 올해 횟수로 치면 7살이에요. 이런 게한거 아니야? 네. <웃음> 한거 아니야? 쫄한 거 같은데. 어, 얘도 또 예쁜데? 네? <웃음> 긴장아 긴장이 아니라 약간 방금은 제가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렇게 총알처럼 피곤하고 나가는 자세인데 솔직히 다이는 다른 강아지 싫어해요 좀안 좋아해요 약간 불편해해서 얘는 약간 강아지 카페나 그런 데 가면은 강아지들 이렇게 신나게 뛰어나는 마당에 거기 껴가지고 참견해가지고 막 물고! 안 된다 그러면서 쫓아가고 그러... 그래서 얘는 가... 잘 못가요 방금도 똑같이 얘는 그냥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느낌 오늘 같이 이름 뭐 다이어. 다이 오늘 다이하고 운동하는 것같운동머니까 oh 너무 오랜만에 하기도 하고 힘들어요. 얘뛸때 엄청 빠르거든요. 뛸때 빨라가지고 제가 약간 숨이 차고 마스크도 끼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목소리> <목소리> 14년을 함께 했었던 아이랑 그렇죠. 근데 벌써 눈이 한쪽이 안보여요 눈이 한쪽이 이쪽이 안보이고 그래서 자꾸 고개를 확 돌리다가 이쪽에 부딪혀요 이쪽도 지금 별로 안좋아요 우리 테디는 너무 똑똑해요 스탠드드 푸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털도 안빠지고 애교도 많고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미용비 <웃음> 미용비가 다른 게한 두세 배? 네. 근데 운동량이 조금 대형견이라 아무래도 운동량이 있어야 돼서 운동을 산책을 많이 시켜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할머니가 돼갖고 많은 운동을 하면 무리가 돼서 그래서 조금 가볍게 아 얘가 신났구나 할 정도로 그냥 살짝 해주고 들어가요 그러면 집에 가면 코 골고 자요. 그 정도 조금만 해도, 그치 대들 응.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살이 넘 너무... 근데 이제 나이가 있어서 살도 너무 찌면 안 돼서요. 살 찌면 똑같아요. 사람이랑 당뇨도 오고 고혈압도 있고 뭐 문제가 너무 많아서 요즘에 먹는 거를 조금 줄였거든요. 그랬더니 살이 조금 빠졌네요. 감기도 개들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콧물도 나고 열도 나요. 그래서 귀를 이렇게 만져보면 열이 뜨끈뜨끈하거든요. 그리고 기침도 하고. 그래서 제가 수시로 진짜 관리해요. 수시로 보고 어, 추운지 안 추운지 체크도 해야 되고 어떤지 컨디션을 매일 봐야 되고 아침에 저는 일어나자마자 나이든 아이들은 어, 그런 건강 체크부터 해요 항상. 그렇지? 우리 할머니는 쇼 아니에요? 아얘 할머니는 네얘 할머니 엄마가 쇼했었어요. 엄마 얘 엄마가 쇼했었는데 얘는 쇼안 하고 그냥 집에서.